일단 스펀지와 바가지에 담긴 물 그리고 초벌기를 준비하시고요 초벌기에 먼지층이 쌓이면 유약이 안 먹을 수 있으니까 물기를 많이 짠스펀지로 닦아줍니다 구석구석이요 에어컴프레셔가 있다면 그것으로 먼지를 털어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약을 드릴로 풀어줍니다 정확한 컨디션으로 유약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비중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비중계가 없으신 분들은 못쓰는 초벌기를 한번 시유해서 유약의 두께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유집게 끝부분을 그릇 중앙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뺄겁니다. 자 그러면 넣겠습니다. 3초를 세세요. 하나 둘셋시유를한 직후 유약이 안에 고이지 않게 뒤집어서 몇초간 홀딩 해줍니다. 그리고 집게를 밀어서 자리에 둡니다. 하나 달서 옷에 유약을 묻혀서 벗겨진 부분에 칠해줍니다. 손으로 살살 문질러서 유약의 두께를 맞춰줍니다.